피에 기름이 많아지니까 피가 물처럼 조 졸졸졸졸 이렇게 잘 흘러야 되는데 이 기름이 많아지면 피가 끈적끈적 거려서 우리가 말하는 고지혈증 바로 이 고지혈증 증상이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꿈대언입니다 네, 오늘의 주제는요 대사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, 고지혈, 콜레스테롤, 만성염증 이런 질병들은 되게 흔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왜 생기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질병들의 원리를 알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대사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.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전 인류의 80%가 이 심혈관의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점점 많은 사람들의 심혈관이 깨끗하지 않고 질병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원인이 지방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지방을 너무 많이 먹는 거죠 먼저 고지혈증은 피 속에 기름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이 중성지방이 많은 겁니다 중성지방도 지방이고 콜레스테롤도 지방입니다 근데 이두 개가 이름이 달라요 그리고 두 개의 출처가 다릅니다 중성지방은 음식으로부터 옵니다.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피 속에 당연히 기름이 많아지겠죠. 이렇게 몸 안에 많아진 기름들이 피 속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중성지방입니다. 그러면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? 피에 기름이 많아지니까 피가 물처럼 졸졸졸졸 이렇게 잘 흘러야 되는데 이 기름이 많아지면 피가 끈적끈적거려서 우리가 말하는 고지혈증 바로 이 고지혈증 증상이 되는 겁니다 고지혈증은 피에 중성지방이 많다 피가 끈적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뭐냐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만들까요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이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만듭니다 우리 몸은 엄청 신기해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은 인간에게 맡기지 않고 자,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음식을 통해서 먹어봐, 해봐 하지 않고 몸 안에서 직접 만들어냅니다. 그런 게 바로 호르몬이거든요. 몸 안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뭐가 있을까요? 콜레스테롤도 호르몬이고요. 그리고 여성 호르몬, 이것도 호르몬이고요. 그리고 인슐린,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? 그리고 코티솔,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런 종류를 다 호르몬이라고 합니다.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은 우리 몸이 직접 만들어냅니다.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애는 간에서 만들거든요. 우리 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70% 이상은 간에서 만들고 나머지 30%는 음식을 통해서 흡수됩니다. 근데 이 간에서 만든 콜레스테롤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더라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근데 사실 뭐 콜레스테롤이 좋은 거 나쁜 거가 어디 있겠어요? 그냥 내 몸에서 나오는 거지 이 둘의 역할이 각각 다른 거거든요 HDL은 기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LDL은 반대로 기름을 뭉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름을 뭉치게 하는 것도 본인이 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드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피 속에 들어가서 중성지방에 콜레스테롤까지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피가 지들끼리 막 엉겨 붙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피떡을 만듭니다. 우리가 혈전이라고 부르는 이 피떡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거든요. 그리고 혈관벽에 가서 자꾸 들러붙게 됩니다.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이 혈액이 뭉쳐지면서 우리가 혈전이라고 부르는 이 피떡이 만들어지고 이 혈전들이 이 혈관벽에 자꾸자꾸 쌓이는 거예요. 그러면 혈관벽이 어떻게 될까요? 자꾸 좁아지겠죠. 네,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은 넓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좁아지면 어떻게 되죠? 병목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차가 막히게 됩니다. 혈관도 똑같습니다 혈관을 통해서 피가 잘 통하다가 갑자기 혈관 벽이 좁아지면 막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잘 지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심지어 거기다가 피까지 막 끈적거려요 그러면 얘네들이 더잘 흘러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면 어, 내 심장이 얘네들을 멀리 보내야 되는데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바로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입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해서 대사질환에 관해서 또 콜레스테롤, 중성지방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? 평상시에는 잘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다 나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, 정확하게 조금 구분을 해보신다면 진짜 내 건강에 관한 수치들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피가 뭉치는 거구나. 이렇게 피가 뭉쳐있다가 혈관을 막으면 고혈압이 되는 거구나.